여정현의 국제계약서 국제계약서의 기본 프레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정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국제계약서의 기본 프레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를 형식이 아닌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 Definition. Definition은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비밀 정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Confidential Information. includes any data or information that is pri priority to a party and not generally known to the public, whether in tangible or in tangible form, whenever and however disclos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네, 비밀정보에 대한 예문이었고요. 다음으로 business section. business section에서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리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seller here by s e l l s conveys and transfers to buyer all rights, title, and i n t e r e s t in and onto the machinery, equipments, and other personal property. herein after r e f e r r e t to, to collectively as equipments described in the attachment attached as schedule one. 세 번째로 termination section이 있습니다. termination section은 당사자의 관계를 정리할 경우를 종료할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in the event of a breach of d i s agreement not cured within 30 days from the receipt of notice or in the event of a material breach of d i s agreement not cured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a notice of such breach this agreement may be terminated by the agreed g i v party 자 그리고 다음으로 general provision section이 있습니다 general provision section은 계약에 적용, 적용되는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정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중거법이라든지 사용언어 아니면 중재조항에 관련된 조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 예를 들면, 중거법에 대한 조항을 보겠습니다. This agreement is governed by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without reference to any conflict of law principles that will require the application of the laws of any other j u r i s d i c t i o n 예, 여러분 지금까지 국제계약서의 기본적인 프레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국제계약서나 연문계약서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